성공 투자 지침서. 철저한 위험 관리가 없는 고수익은 언제나 물거품이 될수 있다.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결코 행운이 아니라 기술과 자기 절제의 문제이다.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거래를 하지 말라. 인내는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어떤 포지션을 취하자마자 반대되는 갭이 발생하는 포지션은 즉시 청산한다. 시장은 거래에서 잘못한 모든 이에게 무자비한 벌금을 물게 한다. 작은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면 조만간에 당신은 커다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지션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즉시 포지션을 청산하라. 그러한 기도는 재앙을 부른다. 신은 시장을 조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자신의 탐욕을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정확히 사고하고 용기를 가지는 능력이 성공적인 트레이더의 필수유건이다 일관적인 승리는 운이 아니라 전략과 훈련에서 비롯된다. 행운은 단기적으로는 통할 수 있지만 항상 잠재하고 있는 위험의 충격은 현명한 자금관리 기술이 있어야만 회피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유리할 때만 배팅하는 것이다. 한 번에 큰 것을 노리는 것보다는 작게 그리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 좋지 못한 거래 전략에 좋은 자금관리는 단지 돈을 잃는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뿐이다. 시장은 커다란 봉커 게임과 같아서 상대방의 거래 실력 수준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코코와 옵션 거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은 대부분의 패에서 승산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 당연한 결론으로부터 돈을 벌 수는 없다. 당신의 고집을 버리고 시장에 귀를 기울이라.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기는 횟수보다 이익의 최대화가 더 중요하다.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랐을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수 있느냐와 틀렸을 때 얼마나 적은 돈을 잃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만약 실수를 하게 되면 즉각 수정하라 자신에게 기분 나쁘지만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리고 주저없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대한 트레이더의 기본이다 이기려고 하는 욕심은 투자를 그르친다 시장은 절망감과 꾸주의가 결합된 거래를 좀처럼 용서하지 않는다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작은 손실을 연속적으로 겪는다고 해도 그것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높은 가격에서 사고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게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개성에 맞는 철학과 거래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한다. 거래 철학은 단순히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스스로 획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택하라. 어느 가격에서 나올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은 감정을 훈련하는 것이다. 항상 거래를 하기 전에 나와야 할 가격을 늘 정한다. 시장은 어떤 일이 생길지 확실해질 때까지는 횡보를 거듭한다. 불확실할 때는 언제든지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를 인정할 줄을 알아야 한다. 거래에서 자신의 오류를 쉽게 인정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수 있다. 외부에서 발생한 어떤 일 때문에 돈을 잃었다고 불평하는 트레이더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배우지 못한다. 트레이더에게 자기 함기화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거래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거래하는 비율을 줄이고 거래가 잘 안될 때는 포지션의 크기를 줄이라. 부를 얻는 중요한 방법은 자본을 유지하고 커다란 이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시장이 주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시장이 많이 주지 않더라도 작은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진입 가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좋은 진입 가격은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잘못된 거래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찾으라. 거래를 하기 전에 상황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를 기다리라. 시장에서는 상황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인내심을 가져라. 시장에서 주기성을 발견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방법을 개발하라. 위대한 트레이더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거래에 대한 열정. 자신이 개발한 거래 방법과 판단에 대한 자신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실수를 즉시 고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인내. 인내. 인내이다. 가격은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상태에 기초한다. 시장이 당신에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계속 시장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낭패를 볼 것이다. 자신의 거래에서 수익이 난 거래와 손실이 난 거래를 분석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라내라. 이유를 알게 되면 거래에서보다 신중해질 수 있고 손실을 내는 거래를 피할 수 있다. 거래가 잘 안될 때는 거래의 바람과 희망이 섞이게 되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바라보게 된다. 한번 잘못된 거래가 그들을 감정적으로 더 불안하게 하고 더 나쁜 거래를 하게끔 하는 눈사람 효과를 피한 사람들은 거래자로서 살아남는다. 시장이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시장에 대해 어찌할 수가 없다.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당신이 가장 바라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고 당신의 대응이 어떠할지를 고민하라. 추세에 반하는 거래는 결국 실패한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지 말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라.